아 여러분 우참 컨텐츠 한번 해볼래? 진짜 나 정말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 스밤 용도도 있거든요? 스티키밤 용도도 있고 트윕 용도도 있고 아무튼 뭐한번 했을 때아난 웃음 그냥 너무 잘 참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본격적으로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 시간도 잡고 막 웃었을 때 벌칙도 잡고 막 그래야 되냐 지금? 목숨 3개 이거랑 그 다음에 벌칙은 벌칙은 뭘로 해? 치마 입고 홍대 이런 미친 미친 자식아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장의 어떤 권위와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정해봐 니들 아빠가 메이드복 입고 홍대 돌아다녔으면 좋겠냐? 멤버 전원에게 사랑해 하기? 사랑해 전화하기? 아니 연비가 고비인데 개 쌍욕 먹을 것 같은데 <웃음> 아니면은 걱정당하거나 일단은 대사는 약간 벌칙을 수행해야 될때협회를 한번 열어보고 그럼 일단 웃길 수 있으면 한번 웃겨봐 난 근데 진짜 안 웃을 것 같거든 솔직히 일단 디코방에 좀 없다 그러면 느낌표 디코 해가지고 그거 일단 들어와서 저기 전화번호 인증받아서 채팅 칠수 있는 상황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웃겼다 하는 사람은 저기 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내가 나중에 뭐라도 보내줄게 어그 상품이 뭐가 됐든 웃는 거의 기준은 이렇게 이건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탈락 이빨 보이면 당연히 안되고 푸하하 당연히 안되고 뭐 이것도 탈락 어 이것까지 참아볼게 진짜 아나 진짜 잘안 웃어 미소까진 가능이지 이것도 탈락 이상한 소리 내면 다 탈락 근데 이런 건 괜찮아 딱 보자마자 아야 이건 재미없지 뭐 이런 반응 아 이건 별론데뭐 이런 반응은 인정 점점 태화하는 스트리머 뭐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왔고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게임은 안녕하세요 사랑 유튜브 시장자 방송자 소백겸 개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 유튜브 시장 방송자 개부 왔고십니다. 오늘 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임은 안녕하세요 사랑 유튜브 시장. 자 오늘 곧오 아. 잠깐만. 오 마지막에 좀 셌는데? 아, 와꾸님 마지막 쪽에 아, <웃음> 너무. 오, 너무. 셌다. 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거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안녕하세요. 어저뭐 같아요? 잠깐만 이거는 그냥 내거 플레이 시키는 건데? 저기요.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에? 저기요 또 따따따 비행기 불러보세요. 그럼 합격 시켜드릴게요. 음.. 신은아 <웃음> 근데 재밌었는데 이거 합격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탈락 어, 탈락. 한... <웃음> 어... 벌써부터 막콘텐츠의 느낌이 나기 시작한다. <웃음> 야너 지금 뭐해? 너 하는 새끼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너가 봐라 오디션 예. 조방훈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웃음> 존나 든든하네 저기요 렌즈가 좋아서, 버었 땅이 좋아서 버달 탈라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도 빛의 마법에 관심 있나요? 음 없어 <웃음> 어 빛의 마법이야 자동차장 아, 자동차장 돌려 됐어 예. <웃음> 이제 심하게 <심화해>, 해야되더라 <얘들아. 웃음> 现在是他是最近시다시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哇 <笑><音><音><音><音><音><音><音><音> 계속 보니까 이제 혼란 온다. 다 잘했어요. 저는 모든 색깔을 수용하는 최고의 아색 수용자니까요. 예 예, 다 괜찮습니다. 색 수용자, 색 수용자, 보자. 보면... 어? <웃음> 아니, 아 <웃음> 아니 얘들아, 아니 말꼬투리가 갖고 이상하게 마, 바꾼다. 어? 말꼬투리 또아 이상하게 바꾼다. 안쓸수 있어요. 예 예. 고마핀 한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오빠하고 나하고 꼭 마주 앉아서 한눈팔지마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않 니꺼 난 니꺼 새끼손 아.. 자꾸 음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게 너무 열받네 후. 네 감사합니다 어. 방송 열심히 하세요 어, 어 그래요 <웃음> 화이팅 어, 여보세요 먹퉁이예요? 어 아니 잠깐만 아 이게 애들이 제 전화데이트가 와가지고 다막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뭐 힘내 화이팅 하니까 존네 노잼이에요 차라리 안 좋은거 좀얘기 건의해봐 좀어 오케이? 광고가광고가 예, 예. 광고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아요 황고가 너아니야아니야가가가 <웃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야, 왜 어째서? 야! 3는 기염이 3더기 3은 기염이 3더기 4는 기염이 4더기 4도 기염이 시간차 공격해봐야 시간차 공격해봐야 그런 하여튼 제 친구들 주위에서는 누구와 그 그냥 퇴물이라는 그런, 예. 그런 존재였거든요 예. 아, 형 유튜브를 막 오버워치 하면서 일반인도 막 알고 예.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 막 오버워치 하는 친구들이 막 우와꾸 유튜브 보고 있고, yeah. 저, 점심시간에 막 뒤에서 yeah. 우와꾸에서 보는 거야. Yeah. 아, 왜 인근 좀 짜증나더라고. 형, 원래 좀 마이너한 느낌의 내 <웃음> 그 거였거든. Uh. <웃음> 우리 반에서 나만 알고 있고, <웃음> 아니, 근데 얘네가 yeah. 뭔데 우와꾸에서 yeah. 보는 거야. Yeah. <웃음> 아니, 개빡쳐 가지고 가가지고... Yeah. 아니, 그 새끼 존나 재밌고, 집 맞으니까 보지 말라 그랬어. 저게 이상하다. 우리 팬들 보는 거 같네, 느낌이. 아 왔다 아 왔어 이제아안 해놔 나 오늘 다르게 놀아? 재밌게 놀 거야 괜찮아 어차피 레업 질렸었어 잠깐만 아이디 키는 거 단축키 어디야 설정에서 뭐야 빨리 얘기해봐 야 일로 와봐 이 새끼 <웃음> 박재저이 박제... <웃음> 새끼 어디갔어? <웃음> 어디가 이 새끼야? 엄마! <웃음> 아저 새끼 개빠르네 <웃음> 이... 아 재밌다 음 후면 상각근은 5초동안 굴어주세요 굴고... 아이고 정말 어우 닿지도 않는다 아유. 자1 2 3 4 오, 아, 진짜. <목소리> 어느 헬스 채널을 가도 헬스 스트리머 보고 혼한 생각만 긁어달라는 그런 채널 없대니까 진짜로. 아이 근데 아안 웃잖아 터질 정도로 웃긴 게 없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 그냥 메카드 한 장이면 충분해 파이널 어빌리티 스파크의 장렬한 버킷 스파! 아니 근데 아이 더빙도 귀여웠는데 뭔가 <웃음> 저 스파이크 할때아 옥타브가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옥타브로 <웃음>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옥타브로 가 버렸어 <웃음> 뽑는 거 아니냐고 뭐 니네 방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일 모여서 뭔 일을 봤던 것을 얘기하자 얘 귀엽다 아니 얘야이 누나 아씨 누나 좀얘 봐봐 얘 누나 좀내 누나도 예쁘지 <웃음> 아! 라 소란이가 있었어요 I can't do it My tummy hurt 나는 약간 그런건 있는거 같아 뭔가 아이가 아까 더빙했던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순수재미잖아 순수재미 뭔 말인지 알죠? 웃기려고 그렇게 한거 같지가 않은거지 그냥 지가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그렇게 한거 같은 느낌이지 웃기려고 한거 같지는 않은데 상수형이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거는 약간 좀 죄송한데 좀 애쓰는 느낌이야 약간 애쓰시는 느낌이라 별로 안웃긴거야 그게 어 순수 재미가 웃긴거 같아 순수 재미 세다 메카다 뿅뿅뿅 라이자 함께 싸우자 힘껏 싸워 에 나는 순수잼미라고 방금 칭찬했는데 웃길라고 작정한 이거 아니 왜 대체 있냐고 고급 비발유 너봤어? 네? 고급 비발유 너봤냐고 고도비발이 너봤냐고? 고급 고도 비발유 너봤냐고? 고봤냐고 <웃음> 아니 진짜 이너 거... 너 내가 사람, 사람 잘내 거라고 했잖아 아니, 아니, 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들어 잠깐만 어 강선배 예 oh, yeah. 컵시계 빨다가 이렇게 됐다고 컵시 빨 아니 자꾸 문지르지 말라고 <웃음> 문지르는 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웃음> 찜질러 오는 거라고 <웃음>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다 oh, yeah. <웃음> 예. 맞다 보라색 만났어 <웃음> 아 놀리지 마 진짜 나 진짜 힘들어 얘들아 달걀 문질로 수건으로 달걀. 그만 문대고 <웃음> <웃음> 밝게 올리니까 이거밖에 안 보여. 와예 oh, 투수들아 yeah. 절대 절대 절. 저... 아니, 왜, 저런 설정 을 하시는 거야? 근데 아, 세 샤바, 두비두, 비두 비둘, 비둘, 비둘, 비둘, 비둘, 비비바비비비비비비바다다비비비비비다 아니 파랑이한테 왜 그래 빨리 말려놨는데 <웃음> 빨리 말랐어? 야야 청자 팔로우 고마워, 아기 스토리머 기원니 고마우니까 뽀뽀 해줄게. 나 귀엽지, 깜찍하지? 고마우면 내 방송 꼭 보기. 약속 안 보면. 경 여기 3만 원이야 우저져.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것이니까요 돈으로 하는 거는 반칙이지 느낌 진짜 있다 오랜만이야 이봐 친구 물어볼 게 있어 그게 뭔데?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니 보내고 싶지 않아 그도신널 그래, 죽이겠다 이 자식 어리없다 으아 으이 새끼가 야야야 쉬운 공격 하 아, 너무 쉽군 이 자식 왜 이렇게 쉬워 어렵다더니 헛! 헛! 이래서 어려운 거다! 헛! 헛! 아 근데 진짜 아이들이 진짜 순수 재미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무 대단하잖아 진짜 근데 나잘 참지? 터닝맥 카드가 제일 웃겼다 솔직히 아또 도전이야? 잘한다 엔드라스레이한 <목소리> 불러주세요 엔드라스레이 <목소리> 먹으면 서도 참잖아. 먹으면 서도 워낙 많이 아로, 또. 음, 많이 보니까 마스크 끼니까 잘생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뭐 of the worl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어 r r y i 아, 저 o r r 구나 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와아정 어, 그만하고 암흑의 해골병 왔다 왔다 띵충으아 이렇게 보네! 아, 미친 사람아! 아, 개뜬 거 없이 보네. 아, 어이없는 거에 터졌네. 아, 노린 건가? 설마? 노렸으면 천젠데? 뭐야, 이거? 뭐냐? 아, 진짜 풋했다고? 아, 그래? 아니 이런 거를 보면서 웃으면 어떻게? 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비질게. 오늘 네트워크는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진 기자. 왜?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뭡니까? 몰라. 이거 진짜야? 안경제비와 아오지탄광의 죄수, 고구왔다, 요술인민학당, 해미나이, 요동무, 뺀지리, 아래비, 못나니, 야밤에 불장난탄, 고향으로 돌아가라탄, 얼음땡탄, 뱀장수탄, 눈깔 번쩍탄, 여깃지탄 화장실 바닥 미끄러탄 가진거 떨어뜨려탄, 저승방문 진 욕먹은 기분인데? 그만해! 안 웃겨 밥이나 좀 먹고 이제 컨텐츠 해야지